작가 걸리 쌤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 어, 백수 시절 그리고 공백기 시절 그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어, 완전 이제 생계형으로 제가 살아갔을 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오랫동안 이제 했던 사업이 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아, 한 번에 이제 빚도 많이 이제 떠안게 됐고 20대 중후반의 나이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생활고 어, 이걸 많이 이제 겪었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수직 상승을 하다가 한번 꼬꾸라지면 바로 힘을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들, 해왔던 것들이 신기루처럼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리니까 소위 정신줄을 이제 놓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입에 풀칠은 해야겠고 바로 직장에 들어갈 어떤 여력이나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벌기로 한 거죠. 뭐 인형탈 알바도 하고 어, 택배 일도 하면서 그리고 공장에 어, 가서 어, 일을 했습니다 보시원 월세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생계로 일을 한 거죠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게 뭐냐면 야 이대로 내 인생이 여기서 결정 난다 스스로 막 암시를 했어요 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딱이 범주 안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모든 게 그냥 그러려니 자, 모든 게 그냥 그러려니 되는 대로 그날 6만원 벌었으면 그냥 다 써버리는 날도 있었고 가장 무서운 건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불안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pc방 가서 게임 한두 시간 하다 보면 음, 그런대로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자, 그렇게 이제 현실 도피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지겨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일단은 내가 지금 가진 경력 가지고 다시 아, 직장에 들어가자 그 다음에 내가 아, 실패했던 그 창업과는 반대되는 다른 창업을 한번 해보자 이제 꿈이 생긴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왔던 어떤 생계 고시원 그 월세는 내야 되니까 일단은 계속 그 생계 일을 한 거죠 예전과는 생각을 좀 달리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아이허드렛님 뭔가 남이 보기엔 별로 안 좋아하는 일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이것도 엄연히 누군가가 어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 좋아하는 일이고 어떤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목표하고 꿈을 향해서 그때 저는 어떤 강사가 되고 싶고 제 이름의 어떤 책을 쓰고 싶고 다시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명확한 어떤 꿈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허드렛일처럼 느껴지는 어떤 생계형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되지는 거예요. 어떤 원료를 생산해낸다. 목표나 성취를 해낼 때 이 원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성취나 목표를 향해 다가가기 위한 어떤 열차를 탑승을 해야 되는데 열차비를 내가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원화 시킨 거죠 내가 어떤 목표나 꿈을 향해 나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일 그리고 그 생산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어떤 꿈이나 목표에 내가 그걸 대입해 보는 일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원료들은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더럽고 멋진 나무가 있고 예쁜 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결국엔 거름 있잖아요. 거름.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계형으로 하는 일 굉장히 꾸역꾸역 하는 일 자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체라고 지금 환경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자체가 나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바뀔 게 없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원료를 완전 머금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자체가 나로 인식을 해야 되죠. 생계형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바뀌고는 싶어요. 근데 바뀌고자 하는 어떤 행동은 안 해요. 10시간, 15시간 동안 그냥 그 일에, 그 환경에만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내가 돼버려요. 그안 좋은 상황, 싫어하는 상황, 그 생계형 일이 나 자체가 돼버린다. 다른 걸 준비하지 않고 원료를 생산하는 일 자, 원료를 잘 배합해 가지고 결과를 내는 일 자다가도 생각나서 막 일어나게 될때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내가 가져버리면 내가 지금 원료를 생산하는 일 자체도 굉장히 고마워집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절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미래에 있는 일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그냥 잠식돼 살아가고만 있지 않은 건지, 그거에 따라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